쉬는 것도, 관광도 좋아하는 꿀벌님들을 위한 제주여행 완벽히 즐기는 법! 렌터카 빌리고 시작합니다! 여기 숙소 근처에 되게 볼거리가 많아서 일단 호텔 수영장 가기 전에 거기 먼저 가보려고 합니다 그 쇠속각 갈 거예요 <laughs> oh, can you feel the yeah. spark? Shining on your head's all right. Never know, man. I find your place in t h e s world. 네 야외에 수영장 하나 있고, 잡구치 하나 있고, 실내에 수영장.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게요. 대구아 메디테이션풀이라고 해서 수중 명상풀입니다. 수중에서 명상. 또는 수중 이제 치료 같이 진행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오늘 헤어 마이드로라고 해서 수중 영상프로팅을 이렇게 해주셨고요. 오늘 또수함부탁드립게요 네. 호흡, 호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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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용 가능한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이 확대되었음. 고랍시다 지문으로만 확인만 되는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주는 거라야. 현재 제주시가 운영하는 무인민원 발급기는 현재 3 6호대리 구랍시다.